매년 참가자 수가 급증해 온 할로윈 축제. 좁은 지역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 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지역 상인들은 용산구청에 할로윈 축제 기간에 차량을 통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맨날 구청한테 큰게 막아달라고 할로윈 주말만이라도 이태원 그 지구촌 축제처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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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데처럼 네. 길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항상 얘기했었거든요. 네. 구청 쪽에서는 또 그걸 하려고 하면 또뭐 경찰청하고도 또 네. 연결이 돼서 또, 또뭐뭐 용산구는 올해 할로윈 축제를 앞두고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방역 관리, 소음 단속, 가로 정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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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의 매뉴얼에 비춰보면 용산구가 이번 헬로윈 축제에서 취한 안전 조치는 미흡해 보입니다이런앞사고대비해가지고 행안부에서 나온 매뉴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 순이 순차... 그 있는 것도 확인할 요 네. 확인할게요. 네. 아, 대해서 아니 행사 대해서 이건 행사가 없는데. 아닙니다 주최 측이 누군가요 한년 만에 열려서 열리었다면 무슨 공간이 무슨 시작 시간이 있고 폐 시간이 회의 있나요 회의 그렇죠. 아, 그러면 그럴... 주최 측이 없었기 때문에 책임 아니 책임의 문제가 말씀하시는 아니죠 말씀하시는 저희는 이미 안전 대비 훈련 1 1개 부서에서 매뉴얼 대비했습니다 용산구청 측은 매뉴얼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혹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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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통제가 안 되고 있지?라는 생각이 많이, 많이 들었어요. 거기 헤미터쪽에부분에 가서는 왜왜 이런 이런 상황이 통제가 안 되고 있지?라는 생각이 많이 어요 양쪽에서 인파가 몰려들어 대참사가 벌어졌던 골목길 시민들은 경찰이 일방통행 조치만 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아쉬워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여기 여기 한세 명만 서있어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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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잘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 병력들이 좀 분산됐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전후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과연 시위 때문에 차질이 생겼을까 용산 경찰서는 애당초 200명의 병력을 질서 유지보다는 마약과 모의 총포, 과다 노출과 교통 무질서 단속에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번 이태원 같은 상황은 그 현장에 대한 통제보다는 그 많은 사람이 은집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상황을 대비를 해왔습니다. 그 필요한 최소한의 그 교통 통제는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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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s a huge question now as to whether the police or t h 외국의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합니다. 존제의 형사사법대학 브라이언 히긴스 교수입니다. as this um, expected crowd grew in the police should have touched base with organizers 제 역할을 다 했는지 의문입니다 핼로윈 축제에 10만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이 예측되었는데도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가 보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 좀... 아, 나 사촌 이번에는 사상자들이 우리의 아들딸과 같은 젊은 분들이 저희 채로 인해서 더욱 더 참담한 심정이고요. 서울시가 예방 대책 미리 마련했어야 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혹시 책임감 느끼십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전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아, 이제 막 도착했으니까요, 상황을 파악해보고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경찰, 용산구청 등 해당 기관들이 안전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헬로윈 축제 결국.